헐헐간다!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국민서관 옛날 옛적의 첫 번째 이야기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헐헐간다! 어딜 가는 걸까요? 어? 눈! 어? 어? 어? 어? 어 누군가 담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달빛이 환한데 뭘 하려는 걸까? 짜라란! 헐헐간다! 헐 아 어, 예쁘다. 나무가 있고 어, 옛날 초가집이네. 초가집 안에 어떤 사람 둘이 도라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음 한번 볼까? 우와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했지요.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는 건 아무것도 할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짜두었던 무명 한 피를 할아버지 앞에 꺼내놓았지요.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피라고 이야기 한자리 하고 바꿔오세요. 어떻게 무명 한피라고 이야기 한자리를 바꾼다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무명 한피를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어요. 뾰로랑. 할아버지는 장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어요. 이 무명 얼마지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었어요. 이야기 한 자리요?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입을 삐죽대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 한 분이 왔어요. 할아버지 이 무명 얼마에 파시려고 이야기 한자리에 팔겠소 뭐라고요? 이야기 한자리에 판다 하잖소 이번에도 탈부 아저씨는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 갔지만 무명 한 필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이런 이무명으로 언제 나 팔지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터는 텅! 피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좋은 이야기 한 자리를 가지고 가지 못해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을 향해 터벅, 터벅 걸어갔어요. 아유, 헤드 니어, 니아, 니어 치고 있네.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어깨 메고 가는 게 뭐요?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어요. 무명 한 필이요. 무엇하러 메고 가시오할 거라오. 값이 얼마요? 돈은 안 받고 이야기 한 자리요. 농부 아저씨는 잠깐 허리둥절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그모명 내가 사겠어. 오잉 오, 신났어 신났어. 할아버지는 빨간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어요. 그때 건너편 논에 커다란 황새 보여요 황새? 오, 이렇게 생긴 새가 황새예요. 황새 한 마리가 헐헐 날아와 앉았어요. 그러자 빨간 코 농구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헐헐 온다!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헐헐 온다! 농바닥에 날아와 앉은 황새가 성큼성큼 걸었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오, 할아버지도 따라하네 오. 몇 걸음 걷던 황새가 이리저리 기웃기웃 살폈어요 기웃기웃 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기웃 살핀다 할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살피던 황새가 눈바닥에 우렁이 한마리를 보고 콕 찍어 잡아먹었어요. 콕 집어먹는다. 콕 집어먹는다.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면서 예끼놈 했어요. 할아버지도 예끼놈 따라했어요. 뾰라롱 그러자 황새가 헐헐 날아올라 멀리 달아났어요 헐헐 간다 헐헐 간다 이제 끝이요 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잘 배웠어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 코 아저씨한테 무명 한 피를 건네주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줘야지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까 다도없었지요 하루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이 영감,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 한자리 받고 왔소?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번 에헴!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마치 할아버지네 집 담너머에서 쉿! 가만 그림자 하나가 훌쩍 넘어 들어왔어요. 도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낮에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활활 온다!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헐헐 온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숨어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도둑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부엌 안을 기웃기웃 살폈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또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하는 거예요 헉헉 헉. 마침 할머니가 부투막에 누룽지 뭉치를 놓아둔 것이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도둑이 누룽지를 콕 집어 입에 넣었어요 콕 집어 먹는다 콕 집어먹는다 도둑은 그만 간이 코말만해졌어요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안에서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끼놈! 예끼놈! 할머니도 따라했어요 아구 깜짝이야 도둑도 깜짝 놀랐어요 도둑은 그만! 날 살려라! 담을 훌쩍 넘어 달아났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또큰 소리가 들렸어요. 헐헐간다! 헐헐간다! 도둑은 혼쭐하게 멀리 멀리 달아났어요.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받고 왔수? 어느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서 빨간 고농부한테서 바꿨지. 그러셨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소리로 <웃음> 즐겁게 웃었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대요. 뿅뿅, 뿅뿅, 올뱀일까? 뿅뿅일까? 밖에서 듣고 있는 새도 있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걸까? 헐헐 간다. 이 책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자 그럼 어, 홀홀간다 어, 홀홀간는이 친구 누구였지요? 아까 그 도둑이었어요 도둑 맞다 여기서 본이 사람 이거 도둑이었구나 할아버지가 무명한 피라고 바꿔온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둑이 도망갈 정도네요 이렇게 이야기는 아주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깜빡깜빡 도깨비 읽어드릴게요. 안녕!